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최고의 항공사 마일리지 2편을 쓰다가 어, 이중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구간은 독립적으로 먼저 설명해보고자 만들어봤습니다 꿈에선 타이티에 가는 방법인데요 이코노미 가격으로 비즈니스 타고 가는 법 혹은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타이티에 가는 방법입니다 타이티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 설명을 드리기 창피하네요 언젠가 가보겠다고 이 루트를 몇년 전부터 계속 체크 중인데요 여태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티를 유상 발권하면 얼마인지 스카이 스캐너에서 가장 저렴한 달을 체크해서 최저가 찾기로 찾아보겠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에서 가장 저렴한 달을 체크하고 찾으면 1년 안에 가장 저렴한 달을 찾아주는데요. 가장 저렴한 달은 3월로 떠서 가격을 체크해보니 가격은 대충 130만원에서 390만원까지도 뜹니다. 비즈니스는 최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게도 뜨네요. 와 유상발권은 찾아본 적도 없는데 지금 조회해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조회해보니 타이티는 마일리지 발권이 아니면 아마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스카이스캐너에서 찾은 130만원에서도 반을 후려친 가격으로 타이티를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입니다. 다이아로 2006년 어 제가 스무살이 돼서 미국에 처음 유학 갈때 탑승했던 제생의첫 해외로 떠나는 항공편이 바로 미국행 유나이티드 항공이었는데요. 너무 오래도 기억도 잘 안나고 이코노미를 탑승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구 시절이라 마일리지를 적립했었는지도 기억이 안나네요. 뭐 잡담은 이 정도로 하고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로 타이티를 가면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길래 이것만 따로 설명하나 말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코노미 17,500마일리지 비즈니스 37,500마일리지입니다. 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 일본을 갈때 수준의 마일리지 차감입니다. 엄청나죠? 어, 더 포인츠가이의 마일리지 밸류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는 약 15.5원의 가치를 한다고 평가합니다. 대충 16원으로 평가하고 가격을 매겨보면 이코노미 편도 28만원, 비즈니스 편도 60만원 수준입니다. 대충 봐도 이코노미는 가격이 반 이상 깎였고 비즈니스는 가격이 5분의 1은 깎였습니다. 어, 심지어 유류 할증료도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은 구간입니다. 해당 가격으로 갈수 있는 구간은 PPT 구간뿐이 아닙니다. 괌, 사이판 등 많은 오세아니아 구간도 같은 가격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이티가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라 어, 타이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같은 마일리지로 갈수 있는 또 다른 구간들이 있긴 한데요. 아마도 엄청 생소할 거예요. 첫 번째는 추크섬입니다. 추크섬은 괌, 추크 구간을 유나이티드항공에서 단독 운행하고 있고 단독 운항하는 관계로 유상발권이 매우 비쌉니다 다만 마일리지 발권은 매우 저렴한데요 축후섬을 가실 때 유나이티드항공 마일리지로 발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야프섬입니다 야프섬도 동일하게 괌, 야프구간을 유나이티드항공에서 단독 운행하고 있고 유상발권이 매우 비쌉니다 역시나 마일리지로 발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다음 강의까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어, 비행기를 안 타고 외항사 마일리지 모기 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메리어트 포인트를 유나이티드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효율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비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